이번 연도는 망했어 내년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올한해 정말 갓생 살수 있는 그런 루틴들을 기초 체력이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고 너 얼굴에 뭐 했어? 안티에이징? 이런 거는 EGF 라인 효과 꾸준히 해주면 얼굴이 더더더 올라 붙는 좀 간지가 나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2023년도 음? 1분기가 지금 다 지났는데 다들 이제 새해에 목표했던 다짐들 계획들 이런 거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그거 좀못 지켰다고 이번 연도는 망했어 내년부터 열심히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갓생 사는 거에 엄청 집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올한해 정말 갓생 살수 있는 그런 루틴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루틴들이기도 하고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은 연말에 아주 큰 눈덩이들로 돌아오는 그런 습관들이니까 솔직히 3월이면 약간 시작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3월만 지난 것 뿐이니까 3월부터가 진짜 찐이다. 4월 아직 절대 늦지 않았고 생각을 좀 바꿔서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 하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PT도 끊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이런 거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꾸준히 하고 있는 게 달리기예요. 전 런닝을 작년, 재작년부터 뭐한 1년 넘게 해오고 있는데 정말 마인드가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 다이어트도 진짜 잘 되지만 이 체력이 훅훅 느는 게 진짜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갓생을 사시려면 첫 번째가 체력이거든요. 다들 일하시고 회사 갔다 오시고 이제 집에 와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저는 기초 체력이 무조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한 숨이 막 진짜 너무 차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무리하게 하지 않고 힘들면 좀 그만하고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해봤는데 처음에는 5분 뛰다가 나중에 10분도 뛰고 20분도 뛰고 요즘은 한번 뛰면 한 40분까지는 정말 거뜬해 뛰거든요. 딱히 뭐 무슨 무슨 요일에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기 싫어가지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주 3회? 4회?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진짜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다안 해도 이 러닝하는 거는 한번 올해 꼭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홈케어 해주기 인데요 어, 이거는 들으면 이게 왜 갓생이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해부터 되게 나한테 엄청 좋은 대접을 해주자 라는 거를 엄청 초점을 두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뭐 옷도 사보고 뭐 이것저것 좋은 걸다 나한테 해줘 봐도 뭔가 되게 일시적인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되게 아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홈케어에 엄청 빠졌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티에이징이랑 네일케어 이거 두 개는 제가 그냥 하거든요. 근데 둘다막샵 다니고 뭐 피부과 다니고 이렇게 전문가한테 관리를 받았던 것보다 내가 나한테 스스로 관리해주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엄청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 빠져있는 거는 이 얼굴형 관리인데 저 진짜 친구들이 요즘 저 만나면 은너 얼굴에 뭐 했어? 이러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캡주사 울쎄라 이런 거 진짜 많이 봤고 경락도 정말 자주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얼굴은 꿀용이 뭔가 훨씬 갸름하고 울퉁불퉁했던 선들이 진짜 다 정리가 된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홈케어로 최근에 진짜 효과를 많이 본 거는 요 닥터 탱글이에요 이거는 다른 유튜버분 마켓에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여태 사용해본 뷰티 디바이스들 중에서 정말 즉각적이고 정말 빠르게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이 얼굴 선을 리프팅을 쫙 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뻑뻑하기 때문에 이 스킨케어 같은 걸 이렇게 바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것저것 앰플, 크림 여러가지 다 써보다가 최근에 정착을 하게 된게이바이에콤 EGF 라인이랑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 라인도 안티에이징 라인이라서 약간 리프팅 이런 관리를 해주는 앰플이거든요? 이 제품 자체가 약간 탄력 리프팅 해주는 기기다 보니까 뭐 이두 가지가 만나가지고 정말 시너지가 되게 극대화 되는 느낌? 여기 앞에 있는 EGF라는 성분이 피부를 이루는 성장 인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런 제품들로 이렇게 채워 넣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라인이 크림, 앰플, 마스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저는 보통 앰플 바르고 크림 바르고 이제 탱글이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리프팅을 해주는데 나 정말 에스테틱 강급의 효과를 누려야겠다 하는 날에는 요 마스크를 먼저 올려줘요 이거는 정말 정말 고농축 마스크팩이라서 진짜 피부에 너무 활력이 없다 좀 보약을 먹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때한 번씩 사용을 해주는데 이 마스크팩이 진짜 피부 장벽을 엄청 튼튼하게 해주는 그 EGF 콤플렉스랑 진정 보습 성분을 진짜 엄청 꽉꽉 농축시킨 마스크라서 이거 한 장으로도 피부 컨디션이 진짜 확 올라가거든요. 사실 이 탱글이라는 기계 자체가 이제 고주파 기계다 보니까 약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좀 심하다.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에크이 성분이 진짜 순하고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탱글이랑 같이 썼을 때도 자극 1도 없고 오히려 효과가 진짜 막 극대화되는 느낌? 이게 다른 마스크랑 좀 다른 게 시트가 살짝 도톰하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늘리면 쭉쭉 늘어나가지고 딱 얼굴을 조이는 느낌이 들면서 리프팅이 진짜 되는 느낌? 근데 에센스가 딱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피 에 진짜 착붙고 이 보시면은 이 아래가 진짜 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턱 라인까지 남는 곳 없이 이렇게 싹 이렇게 턱라인 탄력 케어도 할수 있어가지고 약간 중요한 날 관리할 때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1차로 이걸 착붙여가지고 리프팅을 한번 쫙 시켜준 다음에 이제 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요 닥터 탱글 2단계로 해줘가지고 이마도 이렇게 올려주고 이 에센스가 진짜 확다 흡수가 되면서 이 탱글의 효과가 진짜 배가 되는 느낌? 눈 밑도 많이 부어가지고 여기도 풀어줍니다 딱히 방법은 없고 본인이 채우고 싶은 곳은 이렇게 밀어서 날렵하게 붙이고 싶은 곳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조합으로 하니까 턱선도 굉장히 갸름해졌는데 여기 있는 이볼페임이 진짜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탱글이 해준 상태에서 이 제품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전 옛날부터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최근에 뽐님님 마켓으로 진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묽고 촉촉한 제형인데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흡수가 진짜 빨리 되거든요 근데 또 수분감이 진짜 촘촘하게 막 쌓이는 그런 느낌? 앰플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좀 가끔 더 건조하신 분들은 이 EGF 라인 크림까지 올려주시면 더 좋거든요 얘는 안티에이징 크림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벼운 살짝 비치는 이런 제형이라서 영양감은 진짜 많은데 화장 전에 발라도 파데가 하나도 안 밀리고 흡수도 되게 되게 잘 돼요 이렇게 살짝 마사지하면서 발라주면 다음날 얼굴 성도 진짜 확 올라가 있고 피부 컨디션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정도 차이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차이가 큰데 꾸준히 해주면은 정말 얼굴이 더더더 작아지고 더더더 올라 붙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탱글이도 되게 좋지만 저는 솔직히 안티에이징 이런 거는 이지프 라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영상 올라가는 날부터 이 마스크팩이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할인 프로모션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처럼 안티에이징, 홈케어, 그리고 탱글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열심히 해주고 있는 홈케어는 이 네일 케어인데요. 제가 유튜브에 셀프 젤네일 영상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어, 근데 원래도 취미긴 했는데 제가 이제 국가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이 기본 케어 이런 거에도 되게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좀 여유 있는 날에는 날 잡고 큐티클도 한번 정리 해주고 모양도 다듬어주고 손 마사지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힐링되고 제가 요즘 비즈니스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이나 옷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이 네일 깔끔하게 하는 게 되게 되게 첫인상에 중요한 그런 느낌 그리고 저는 딱히 외모 콤플렉스가 없는데 손이 못생긴 게 굉장히 콤플렉스였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맨날 케어해주고 좀 관리해주고 하니까 손도 옛날보다 많이 예뻐진 것 같고 되게 손이 부드러우니까 솔직히 하루 동안 손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손톱이 되게 깔끔하고 예쁘면 막 되게 일도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악수하거나 이럴 때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할수 있고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셀프 뭐 기본 케어나 네일 하는 시간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요즘 진짜 간단하기만 하거든요. 큐티클 리무버로 한번 불려가지고 니퍼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좀 손톱이 상했다 싶은 날에는 이거 저번에 광고했던 제품인데 저는 그 뒤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서 쓰고 있거든요. 이케라셀일로 한번 이렇게 싹싹싹싹 문대주면 손톱이 진짜 며칠 만에 엄청 단단해지고 되게 건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홈케어 나를 되게 아껴주고 가꿔주는 홈케어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학 공부인데요. 여러분 제가 전화중거 1년 넘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처음에는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1년이 지나니까 실력이 정말 굉장히 많이 들고 귀가 진짜 많이 트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학 실력이 느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거를 내가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뿌듯하고 한 해가 딱 끝났을 때어나뭐 했지 했을 때 이런 공허함이 없어요. 1년 동안 공부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딱 그게 남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전화 중국어를 일부러 그 시간이 막 두려워지고 하기 싫어지고 이럴까 봐딱 10분으로? 주 2회만 하거든요. 항상 전화중국어 교재를 프린트해서 쓰다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바꿔봤거든요. 왜이 생각을 못했지? 슬플 톤으로 너무 좋아요. 공부하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뼈부분 저리, 다 좋아. 썰위. 다위이빰 허도 넌. 저리 이빰 빰. 到到到好多了嗯大部分在网络上买的在网上买哦我也是啊嗯对因为在网上买的话哦真的很方便啊没有时间去逛街啊汉字有点难汉语发音倒不太难哦那你觉得汉语发音难吗很难<笑> 你的发音还不错真的吗是的是的呃我觉得我的发音呃很奇怪还有我的声调真奇怪没有没有我觉得还好啊是的发音是很好的啊声调的话确实啊很难嗯好第一个啊语法是啊 일상생활에 지장이 안가는 선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만 해도 이제 그게 쌓이면 은 1년 뒤에 실력도 엄청 많이 늘어있고 귀도 뭐 진짜 많이 트여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외국어 하나를 구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언어권에 여행을 갔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 좀 간지가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언어 같은 거는 배워두면 은 어디에서든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고 싶었던 언어를 저처럼 뭐 10분을 하더라도 꾸준히 해보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일기쓰기 인데요. 일기쓰기는 제가 너무 맨날 맨날 추천드려가지고 뺄까 하다가 저는 이게 갓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4월이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써보시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연초에 소개해드렸던 이 엄청 큰 다이어리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쩌다가 구독자분들을 몇분 만났는데 저 일기 영상으로 보게 돼가지고 저 때문에 일기 쓰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기 쓰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잘 잘 쓰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솔직히 진짜 일기 쓰는 건 단점 하나도 없고 무조건 돌아봤을 때 좋은 점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일기를 매일매일 쓴다는 거 자체가 매일매일 느낀 점을 적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엄청 힘든 하루를 겪고도 거기서 막 기분 상하거나 나쁜 감정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인사이트를 얻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미래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남길 수 있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록하다 보면은 이제 연말 됐을 때 뭔가 공허해 올해 어떻게 살았지? 그때 일기장 딱 보면 뭐 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갓생이 그 아니에요. 저 진짜 막 이상한 말 많이 쓰거든요 내 기저 에깔린 나쁜 마음들을 어떻게 치워야 할까 가끔 나도차도훔칫흠채 놀랐는데 본성,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싫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자체가 싫다 그런 마음들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 난 그러기 싫은데 <웃음> 막 이런 거 적기도 하고 뭐 나의 단점이나 뭐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적으면서 좀더 나은 내가 되는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일기 쓰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만 시작해도 12월에 너무너무 괜찮은 내가 돼있는 현실적인 갓생살기 루틴을 알려드렸는데요 습관만 조금 바꾸면 되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특히 안티에이징 이런 거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정립하듯이 쌓아놔야 10년 뒤에 진가를 발휘하는 거 아시죠? 작지만 이런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2023년도 연말이 됐을 땐아나 진짜 갓생살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제 4월이 왔다고 아 벌써 4월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아직 4월밖에 안 됐어?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같이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